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에 우리를 기뻐게 하는 뉴스가 있었죠 한국이 드디어 세계 6위에 등극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따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쁨도 잠시 이제부터는 추락할 일만 남았네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리하게 투자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조금 보면요.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매체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에 선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등에서 5등까지는 누구일까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까지가 5등이고, 그 다음 6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일본은요, 우리보다 두 단계나 아래인 8위였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이 뉴스는 지난해 12월 31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 31일에 발표했는데, 어떻게 선정했냐 면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강력한 국제 동맹을 포함한 몇 가지 지표들을 전 세계 73개국 국가의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4월에서 7월까지 달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국가에 상당히 많은 설문 대상자들에게 설문한 결과니까 믿을만 하죠. 자 한국은 그래서 강대국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물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강대국을 분류할 때 가장 흔히 인용되는 것은 G7이죠. 이 G7은 서방 국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G7에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들어있죠. 일본은 사실 서방 국가가 아닌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그 이전까지는 훨씬 컸다. 자, 우리가 동의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중국, 러시아도 빠져 있고 인도도 빠져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G7에 버금가는 국력을 가졌지만 어쨌든 아직 해운국은 아니죠. 자, 이처럼 선정 기준과 방법은 다르지만 세계인들이 한국을 6대 강국으로 생각한다는 것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냉정히 따져보면 이 6대 강국의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또그 이상을 치고 갈수 있을지 반대로 제가 걱정하는 것처럼 아예 아래로 아래로 끝없이 추락할지 알수 없는 거죠. 예, 근데 국내 총생산 GDP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 그렇게 2022년 10월 기준으로 G7 국가의 마지막 일곱 번째인 이탈리아보다 한국의 GDP는 낮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래서 이 한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우리가 기가 아프도록 듣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를 꼽습니다 그 때문에 2050년이 되면 한국 경제가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경고도 있죠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 근데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의 새로운 뭐그리즉 성장동력,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또 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해가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출 주도국가잖아요. 만약 수출을 해야 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기술이나 품질, 심지어 가격도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수출을 할수 없다면 우리 한국의 수출, 한국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그 이유가 바로 RE100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RE100 자, 이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 기업들이 제품 생산을 위해서 전력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사용하는 전력을 100%를 모두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이 다국적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입니다. 자발적인 약속이니까 안 지켜도 되면 좋은데 문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기업과는 앞으로 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렇죠? 자 다국적 기업은 우리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대부분 수출하는 파트너 기업들이죠. 근데 그들 기업들이 알리백을 지키지 않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라 하면 수출기업인 한국은 큰일 나죠.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라는 거죠. 물론 이 알리백은 서방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자원국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려는 정치적인 얻어도 다분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서방 국가들의 그런 흐름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알리백의 현황은 지금 어떨까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알리백에 가입한 전 세계 기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구글, 애플, 제네럴 모터스, 뭐 이케아 등총 376곳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은 2020년도부터 가입했습니다. 그때 6곳에서 2년 만에 21곳 정도로 한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1년 안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 받는데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에는 60%, 2040년에는 90%로 올려야 자격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한국 기업들이 그런데 이 알리백에 가입이 덜인 이유. 자, 전 세계 376곳이 가입했는데 한국은 고작 이제 20개 남짓 가입됐단 말이죠. 알리백에 한국 기업이 덜인 이유는 결국 재생에너지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죠 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전체 에너지원별 이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6.7%에 불과하다 그런데 유럽연합 이유는요 2019년 기준 15.3%에 달한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무려 3배 이것은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 동유럽 영국까지 포함한 수치니까 서유럽적 원전과 석탄 발전 비중이 낮은 서유럽 국가로만 한정하면 재생 에너지 비율은 무려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구글 같은 회사들은 거의 지금 재생 에너지 100%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만큼 한국은 굉장히 뒤쳐져 있는 거죠 예근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해외 사업장은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했는데 국내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주 미미하다 왜 그럴까요? 재생에너지를 쓰고 싶어도 반도체 생산 등에 필요한 엄청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쓸수 있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런 전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따라서 이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이 알리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핵심 사업장을 해외로 옮겨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이 6등 좋은데 이제 추락할 일만 남았다고 라 생각하는 이유는 알리백과 관련해서 정부가 최근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0.2%에서 10% 가까이 낮춘 21.6%로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목표치를 높게 가져가면 당장 기업들이 비용이 크게 증가하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크게 낮춘 것 같은데 그런데 세계 경제는 한국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사정이 그런가? 그러면 한국만 특별히 2050년에 재생에너지 100% 목표 달성이 아니라 한국만 특별히 2060년, 70년에 달성해도 괜찮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수출 한국의 미래가 점점 어둡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영리한 투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에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비록 한국이 당장에는 기업들 의 비용 증가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2030년 목표치 비중을 10% 가까이 크게 낮췄지만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내야죠 태양광 풍력, 그죠? 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물론 주가는 오를 때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 주가는 기업들의 주가는 전통적 에너지 즉 석유, 천연가스 이런 전통적 에너지 가격이 내리면 신재생 분야 메리트가 단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쭉 말씀드렸지만 추세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추세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정부도 한국 정부도 지금 당장에는 기업들의 비용 증가 때문에 목표치를 하향했지만 어쩔 수 없이 빨리 빨리 신재생 분야의 산업을 한국 입장에서는 계속 키워야 된다 이것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국이 세계 6등이 되었네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또 반면 이대로 추락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어떤 분야의 기업에 장기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를 이해하고 또 영리한 투자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